안녕하세요 신코입니다 오늘은 담양 2편 저번에 화순 1편하고 이어서 2편 담양입니다 지금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들? 눈이 너무 무신데 짠짜잔 짠짜잔 여기가 다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다 대나무예요 여러분 대나무로 만든 거래요 보이시죠? 자세히 보면 이게 다 대나무입니다 이것도 다 대나무고요 대나무 하면 또 담양이죠 그래서 지금 담양이 왔습니다 담양하면 대나무도 유명하고 떡갈비도 유명하고 대통밥! 그래요 먹을 게 많이 유명하니까 담양을 또 찾아왔습니다 대나무가 가장 많다는 중록원을 가볼 거예요 중원 보이시죠? 네 중록원 이렇게 도착을 했고요 입장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햇빛이 좋아가지고 사진이 잘 찍혀요 여기. 신체적으로 가야 되겠다. 돼지로 가야 되겠다. 오, 냄새가 달라졌어. 어, 진짜 냄새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여기는 중록원 안에 있는 건물인데요. 이게 1층엔 카페하고 2층엔 뭐 사진전?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건물 자체가 너무 이쁘다. 와. 와우. 전경이 한눈에 다 보여요 여기가 진짜 보셨듯이 사진 찍을 찍히는데도 엄청 좋고 잘 찍혀요 제... 그러니까 모델이 좀안 좋아서 그렇지 사진 찍기는 진짜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람이 불 때마다 아까는 못 느꼈는데 이게 대나무 사이사이로 이제 그 약간 대나무 향기가 나요 진짜로 아까는 못 느꼈는데 딱 이제 이 대나무 숲을 딱 들어오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와 진짜 여기는 힐링하면서 사진 찍고 인생샷 남기기 진짜 좋은 장소 같아요 전라도는 먹거리만 유명할 줄 알았는데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도 이런 약간 풍경? 약간 중국 풍경같이 중국도 안가 봤지만은 약간 그런 것처럼 약간 숲속의 자연 영화의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너무 좋았어요 특히 이 하늘 같은 거길 따라서 이렇게 하늘이 쫙 있는데 너무 예뻐요 네! 지금은 메타프로방스라는 데에 왔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사진 찍기 좋은 곳입니다 중록원은 약간 자연에 가깝다면 여긴 약간 이국적인 느낌이 나는데요 메타프로방스 여기는 그냥 걷는 거 자체가 다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냥 외국에 온 느낌? 여기가 각 기린이 너무 이뻐요. 약간 동화 속에 온 듯한 느낌? 이게 이 옷도 너무 아득하기하고 겹화 같은 것도 너무 이뻐요. 오! 여기 동화 속도 있어. 대박 이쁘 이거.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야나 뭔가 동화 속에 와 있는 것 같아. 와, 와 여기 길도 엄청 이뻐요 여기 와나 진짜 뭔가 동화풍이 온 듯한 뭔가 약간 그리스? <웃음> 와 진짜 너무 이쁘다 근데 진짜 여기 인생샷 찍기 딱 좋은 점인 것 같아 짠 이거는 댄잎 추러스아츠 아이스크림 앤추러스인데 아이스크림이 댄잎 아이스크림이에요 약간 초록색 느낌입니다 음, 음 츄러스는 맛있겠다 응? 제가 대나무를 실제로 먹어보지 않아서 대나무가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녹차맛처럼 약간 살짝 씁쓸한 맛? 어. 녹차랑 큰 차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듬뿍 플러스에 올려가지고 확실히 음. 맛있네 그니까 아니 자으지러 어? 음, 음? 이렇게 시내버스 투어가 여기도 있어요 감양도 버스 타고 오실 분들은 이런거 타고 오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제 메타 프로방스 바로 옆에 있는 메타 세콰이어 길인데요 여기도 또 사진찍기가 너무 좋은 곳이에요 짠 아! 대박 이거 여러분 영화, 영화에서 보던 길 아니에요? 와,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네. 여기는 진짜 아무렇게나 찍어도 인생샷이에요 진짜 여러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데는 아무렇게나 찍어도 막 찍어도 인생샷이에요 진짜 이거 딱 영화, 영화에서 많이 본길 아니야 이거? 그니까 되게... My baby i'll rock it and you know it i will be the best i promise girl i promise i'll rock it you know it i'll rock it you know it i'm r o c k i t up in the sky yeah. no. 아무도 없 아무리 봐 나만의 놈더이다어척 내가 나타나면 보게 겨 I'm the young s fuck i 난나지너앞에서 I don't u w i t a d t when I'm e a club 나랑 말 못하지 y o u the only one a n m o r 네 이제 저녁 먹으러 왔는데요 여기는 대통밥이랑 떡갈비가 유명하다고 해서 왔습니다 전라도 식당 전라도 전라도가 아니라 전라도 이 식당은 발효식품 효소만 사용한다고 하네요 여러분 이게 대통밥 2인분입니다 2인분 상이에요 이게 저희가 4명이 와서 반찬 양은 조금 많아졌을지 몰라도 이것도 아마 인당 한개씩 나가는 것 같은데 이거 제외하고는 진짜 딱 이게 그대로 2인분입니다. 저희는 추가로 오리떡갈비 4인분을 시켰는데요. 이제 대통밥 상에는 안 나오는데, 오리떡갈비를 시키면 여기 직접 담그신 게장하고 홍어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홍어하고 게장하고 오리떡갈비를 제외하면은 평소에 이렇게 대통밥 한 상이 차려집니다, 여러분. 아, 뜨거워. 와, 뜨겁다. 와. 돌돌돌돌돌. 어우, 진짜 뜨거워. 이거는 은행, 은행하고 콩, 호박씨 등등이 들어있습니다 밥을 하나 펴면은 와.. 진짜 잘 됐다 음. 음, 밥에 진짜 대나무 향이.. 아까 대나무 녹차 아이스크림.. 아니 대나무 아이스크림 먹었잖아요 그 향이 막 나요 오리떡갈비, 오리떡갈비는 저도 처음 먹어보거든요. 음! 불에, 불에 딱고것 같은 향, 향이다, 일 진짜 맛집이긴 맛집인가요? 계속 사람들이 오는데 영업이 그 재료가 떨어져서 영업을 못하고 있니다와 진짜 배불룩게 먹었어요. 네 오늘 하루 동안 전라남도 먹방 여행 1탄 화순하고 2탄 담양까지 어떠셨나요? 너무 배불룩게잘 먹은 것 같아요. 진짜 한정식 하면 상다리 부러지는 걸 생각했는데 부러지긴 부러지는데. 저는 막 엄청 여럿이서 가야 한정식을 먹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요즘은 전라남도에서 단품 요리 경영 대회도 많이 하고 그래서 혼자서나 둘이서도 즐길 수 있는 메뉴가 다양해져가지고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담양은 너무 사진 찍기 좋고 데이트 코스로 너무 좋았고 전라도는 진짜 역시 맛집이 많고 먹을 게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도 더 맛있고 더 즐거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여행지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